Obrigado. 해서 어, 부탁드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달 멘토링을 진행을 할때 멘토링 쪽 시대 어, 저희 분들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멘토링이라고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을 어, 장관님 것들 저희 한번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제안을 해주신 부분의 멘토링이 계세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분들이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한번해드리고요 그, 청년 전체 분야에 그, 김윤수원 대님과 손지희 황 대표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김윤수원 대께서 오셔서, 이, 반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여기 지금 앞에 멘토가 저희 의견 나오는 대로 여기다가 이제 내모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현재 있는 멘토 분이 좀좀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의견자 분이 좀첨을을 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상정책에서 문화예술, 창업, 뭐 사회적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정답멘이루 있고 상하시는 분들이시면 상정을 해 주시고 커리큐맨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멘토님과 웹팀에 전담 멘토를 하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인정을해 주시면 이보시고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되려고고요그 다음에 여기 전체 분야 여기 진행에 의 사업관 같이 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문화예술 창업 그 제가 그 비대면으로 처음에 저희 위촉할때한번 뵀었습니다.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리원입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서구 청년 희망민단을 하기 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멘토 위원을 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인구정책 희망진단이 하 있습니다. 간장을 겸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명함을 드렸지만 이제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어서 사업을진행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렌트 활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청풍정거장에 또 다시 옮기려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많은 렌트님들께서 간단히 이력을 조금 됐는데 저도 렌트 들어가될 정도로. 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은 어 앞에 있는 제가 청년이 아니라서 할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아시는 분 청년 말고 중년까이 됐습니다 같은데 청년이 아니라서 자어 제가 일단은 간단히 이청년이 멘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까 이제 나왔던 말씀 중에 저희가 멘토님1 0 0회까지다 라고 이말씀 드렸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할수 있고 우리 가 멘토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멘토 2이라는 게서브청에 처음 생인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 멘토님들께서 노래가 한시도부터 있지만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도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멘토님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사실은 금과을 이제 금과멸 위원장님이 형식 꼬문자인요그 이유가 여러가지는 아까 우리, 그, 우리 팀장님께서, 김태형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서부에 있는 우리 년장님 멘토단이 다른 멘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곳들은 한 멘티랑 주어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5래 정도인데 그 이상 요구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멘토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서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멘티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게 멘티들이 희망한 다면에는5회가풍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상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수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웃음> 일종의 제가 많이 전담하고 있는 멘티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소년정 책인데 예를 들어 창업하는 멘토님들의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한테 친구들 집치고면 청년 정책 외에는 할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분과장님들과 분, 분과장님들하고 렌트끼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과장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렌티들은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4개 분과로 우리가 남는 인지로 나왔는데 분과님들 먼저 선출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저희가 여유롭지가 않다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 잖아요 여유롭지가 않다보니 지금부터 8시 10분까지 혹시나 분과 별로 희망하시는 분과위원장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추천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멘토 총말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한분을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분과 6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석을 일어나는 바람에 정해두으면 저는 단톡방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톡방 안에서 군단로도 이제 전투군이하고 이렇게 현하시고 이야기하고서 통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가 이만할 것 같지 않아? 한것이 제가 저는 설리에를 대표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대표하는 영상이 안되어잘못드렸 그리고 영상 통화할 때 영상이 아니야. 아, 요 아, 아, 아, 제가 그냥 수고는 충분히 아까는데 예, <목소리가 웃음> <목소리도> <웃음> 네, 여기는 우리 정책이다 저희 청년는 자, 세요 네, 앞으로도 니요 이 video를 <laughs> 아, 어, 어, 어. 어, 뭐,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아입니다. 신단층에서 살고 있고요. 군것장에서. 군것장지서장에서군장에서군장에서군것에서군것에서에서서에서장 그게 이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하도사고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가님도사모가도 네. 아, 아, 정, 어떻게, 네, 아, 네, 네. 원래는 짜해뭐 맨처도아장상정책 <목소년단> 네. 네. 김종수입니다. 어, 저는 이제 가볍게 소개해 드린 국제 마이크 산업 협동자라고 하는 국제회의가뭐 어, 어, 전시, 관광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보통 국가 기능 발전이 어, 청년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청년정책파트의 이제 렌트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다른 국가장님들을 하고 이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까 저는 직무능력 개발국가네 제가. 맨... 이 뭐죠? 네. 네. 본격위원장이 함께 해달라는 영상입니다. 저는 예. 단순히 예. 그냥 요청하시는 거 듣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앱과, 앱이나 웹 같은 걸만들어주는 개발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 초대해서 문과장 자리까지 밟게 해 주신 것은 앞으로 더 많이 배워나가는 뜻으로 생각하고 저희 문과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추는 신념처 최애 민구고입니다합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BV 세계대회를 나가서, 어, 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께 수상을 하고 학생들을, 어, 지도하고 있었고요. 어, 따로는 이제 취미로, 그 힙합을 하는, 음악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랑 그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단편영화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웃음> 네, 어.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음> 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에 조금 더 어, 멘티 분들과 어, 어,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어,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저 멘토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희 이제 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라 멘티 어, 학생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만들어서 좋은 영향 이곳에서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본가용도 얻게 된완입니다 네, 저희 창업소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셨고요 제가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뽑힌 이유는 최근 좋은 고같아서 <웃음> 그리고 브릿지 역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리가 돼서 열심히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느낌이 딱 느낌이 나오네요. 그 세계분과는 에너틱하고 아쉽게도 제가 놀라 하는 정책분과는 참 힘드네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렇죠 음. 네, 국가정습니님 네, 우리 앞으로 한해 마지막까지 활동 같이 해주시고 위원장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어, 오늘 원래 사실 저도 많이 모여야 한 10분 정도 모였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더 많은 멘토 풀을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만 저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멘토를 진행했는데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 이정모 예,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지금 앞에 계신 그위원장님들이 지금 추천되신위원장님들 모두 청년이신거죠 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다 청년분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쵸 네. 앞으로 저희 그 멘티분들하고 더 소통을 좀잘 하셔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멘토는 핑크 라운드 보시고 오셨는것요아요 네, 앞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다 선출이 되셨고, 이제 저희 그총괄을 해서 저희 멘토고, 저희 대표 표고를한번보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 냥제 직권으로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제가 의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처음 시작부터 아까 진행을 해주신 정책 분야의 선생님 말씀이 어떠가요 전체 메카닉을 대표하는 데스플로스이 사까지 되어졌어요. 계속하네요. 아이컨 녹음이 끝났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사실 제가 할 말을 다 했는데 또 해야 됩니다. 어... 서구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치가되었전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리 이렇게 지자체에서대단히적으로 멘트웨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뭅니다 그리고 서구청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들더 좋은 이력을 만들어서 멘토님과 함께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적으로는 저의 욕심은 우리 멘토님과 멘토님의 묶근으로 해서 공공창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만들고 싶은 모신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독방은 전체 들어와 계시는 단독방 있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공지를 저희 팀장님들한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리면 이제 그 위원장님들께서는 고공지그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각 국가위원회에 또 공지를 해주셔서 전달이 잘 돼서 멘티와 멘토분들이 멘토링을 잘할수 있게, 원활하게 할수 있게 그분들의 역할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얼굴을 아직 못 보이는 분이 있죠. 팀니저한 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팀니저두 명이 저쪽에 계시는 김태훈 팀니저입니다 저희가 통으를 한번 여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선민 팀 매니저님 감사그니다 <웃음> 이제 원나라 멘토를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통으를만 그냥 멘토로 됐다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꼭나눴으니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서로 헌성없이 이렇게 좀 주고받는 그런 멘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 저번에 멘토 미초식때 사실은 저희 소한 멘티들이 조금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한달한번 멘티들하고 모여서 얼굴을 좀 뱉는 시간을 하길 원했는데 그때 이제 막그 뭐 코로나 막 이러고 휘발한 이런 휴 희발한 건 이런 게있어서지고 사실 그 자리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멘티들 하는 세대명 대표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여기 앞에 계셨던 혼자 하는 멘티 분하고 김용수 그 멘티 분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멘티 분들이 어, 본인들 연량에 너무 과하는 분들을 모셔 줘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멘티 분들 요청은 이 멘토 분들 을한 번씩 다뵙고 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알아야 할 분들도 사실 그렇게, 어,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탐방을 갔으면 좋겠다. 각 이제 그 멘토님들의 사업장이나 이런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이 탐방을 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 멘토링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 횟수가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워밍업으로 멘티들이 멘토들하고의 그 선정하는 거에 조금 유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미팅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멘티들을 만나서 이런 그구체적인거 이런 사람들하고 그림과 방법을 가지고 한번 에게 저희의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멘토링 그토론회도 있고, 네, 그다음 토론판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각분과에 위원 의원 그원장 위원하고 원장이 멘토링하고 멘티들이 멘토인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로 한번 만들 건데 그때도 역시나 비대면이 아닌 이렇게 했으면 저도 큰바램이에요 <웃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통 진짜 어렵거든요. 한번더 한 뼈나고 시간이 가더라고요. 다음에는. 멘트리뷰라고 한국에 놓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담 멘토가 필요한고 급하게 지금 제가 멘트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가가 있잖아요. 이부가의 전담 멘토들을 오늘 또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5 0이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전체에 문화예술 파트, 그 다음에 창업 파트, 그 다음에 생활 스포츠 파트, 사회의 멘체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멘체계, 펼핑, 스마트포츠 파워멘치, 창업 이제 정체 활동가 분들이긴 한데 여기에 전담 멘토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사업에 또 선정을 하면 좋겠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이측에 하고 싶으신 선호 하시는 분들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멘토분들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냥 하시고 싶으시면 소회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전혀 전체의 문화예술파트에 전담 멘토를 해주실 겁 네, 어, 나왔습니다. 김동인 성우 멘토님. 지금 현재 문화예술파트에 1범이없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 멘토를 해서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누가 예술파트에서 예를 들면 나는 전자 예술쪽에 다른 그 멘토를 받고 싶다 하는 날이 그거를 면치는 한 그런 멘할를 해주실까요? 그 다음에 어, 생활 스포츠 멘토 생활 스포츠 이거가 이제 이청년들께 스포츠나 관련된 것되그 쪽이죠 운관련된 다시 생활스코츠 청년정책, 청년정책. 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도이 청년정책이 지금 몰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생활스코츠인데 내가 청년인데 생활스코츠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어... 이 정책을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생활스코츠 쪽에서도 이 청년들이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언제든지 멘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 멘토라고 같이 멘토를 해주시는 경우 아니에요 이 전달으로 가입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스포츠는... 뭔가? 예측한 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실 멘토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빨리 안하셨으면들수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창업 분야 멘토님 전담 멘토님이요. 창업 분야에 청년 지 8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이 8명의 멘티들을 이끌어 주실 멘토님을 찾습니다. 창업 <웃음> 분야의 창업 파트에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쪽이야. 어떤 분야? 그러니까 청년복지 들 쪽에 네 뭐이렇 다치셨거나 이런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혹시나 사회적기업도 감사하고, 뭐가 어 어찌 하든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년, 뭐 아동, 뭐 여성, 뭐 장애인, 노인 다 포함해서. 공사나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공지 네. 네. 쪽에 전과들이 다. 청년들이 사회복지에 있는 청년들은 공사도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사회에 하나를 쓸수 있고 본인들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라서. 사회복지는 제가 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긴데 뭐 그게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취업 쪽이. 네. 어, 그쪽으로 하시면 연결해주시면 되죠. 네. 제가 전공을 그래서 지금 혹시 너무 넓으니까 네. 분야를 이제 직업 파트하 분야 나드는 건지 잘 네. 몰라서 네. 어디, 뭐 그쪽이 이제 네. 작업 중이냐 네. 그런 이 이제 있는 멘티들이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지금 현재는 네. 뭐 본인들이 사회복지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으로 지금 하거나 막이지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이, 직업이 없는 정도 있고. 네. 근데 이쪽은 관심이 는데돈벌이가 안되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싶은데 돈벌이가 안되니까 이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청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취업으로 연결시키든 창업으로 연결시키든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님들이해주시는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멘토님들이 지금 현재 내 나의 갈길이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내 목표는 모르고 이런 선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서 뭐 얘기를 해보시고 어, 2000년대 그 이쪽으로 파드를좀 연결해주시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멘토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갈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해주고 싶긴 한데, 네네. 조건이 이제 낮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고, 네네. 저녁으로만 이제, 이제 원래 계획을 들이다봤어요. 네네. 낮에는 그분들하고 미팅은 어려운데, 이제 그분들이 낮에를 원한다는 제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한다고 면 저녁 시간을 해서 뭐 매일는데 매일 그것만 허락이 된다면 가에도 해달라고 제 별도 이있어서아그엔티인들하고 음. 맞춰서 네. 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단임, 내가 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 엔테인들의 단임이니까 내가 니 관리해줄게 근데 내가 어느 교육을 받고 싶어 예를들 그래. 네.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거는사회복지하데 취업도 하고 싶고 이쪽 분야에 교육을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조건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낮에 해야 지 모델이 더 고개장치 지 안전다운 것같은 제가 해뜨렸으면 좋겠고 네. 제가 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공장에서도 생생을 네. 가지 있으니깐 네. 연결 네, 네, 그러면. 고객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네. 과제에 달하는 걸 보내주니까. 네, 네, 일단 그러면은. 정리 멘토로 해주시고요. 그 부단히, 부단히 멘토로 이제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 그 특정 멘토들이 못하시면 부단히 멘토한테 조금 위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웃음> 그거보다는 이제 재량권 하시면 될거 같아요. 거기 진도들 정리한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부담히 멘토로 좀 해주셔가지고 부탁을 하시면 <웃음> 그게 좋습니다. 그 시간 하시면될것 같아요. 예, 사회... 일단은, 음, 다음 문에 채, 채, 음, 트분이시죠 네. 네. 음. 지금 요거,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이분들은 속에 이 분들은 정책 지속에 관련된 이멘티 분들을 잘담임적로 관리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인증서 항 드린 거예요. 단독방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거기서 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머리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그.. 지금 여기에도 여성명, 생명, 다섯명다섯명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있거든요 어리분 취미 분야 두개이게모임어리들이 있어요 이 취미 분야의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동치미래요그리이동 <웃음> 청년들을 또 맨도, 전담 매도로 해주신 맨도블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이제 막 사회 직장이 찌그러고 막 이랬을 때 본인들끼리 모여서 활성화, 활력도 이런 걸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의미인 그것 같아요. 어. 그런 거에 대한 전담 연습을 해주실 분은 같습니다. 같이 활력을 저기 스트레스 풀고 같이 하실 멘토님은 같이 들어가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있으신가요? 인노아 대표님 지금 추천을 받으니다 네, 인노아 대표님 추천 네, 지금 문서장님 <웃음> 추천을 받으세 근데 지금 추천이 또 없으면 인노아 대표님 추천을 받으세요. 네,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문대표님 자, 이 순위 문트의스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원데이 크래스트의세 명이 있는데, 이 음, 청년들은 약간 아트 쪽이에요. 아트 쪽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 중에 릴레이 강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뭐를 만드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재능을 강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파트에, 지금 원데이 크래스트 파트에 아트 쪽에 세 명이 있어요 약간 금리? 비슷한. 이 이분들이 나이는 게 아니었나요? 네. 어, 이름이 이제, 남이름을 따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예술, 아트, 미술, 뭐 이쪽 파트에 언데이 클래스 강좌, 뭐 이런 거 관련된 분들의 멘토를 해주십니다. 어, 심리 쪽도 많이 관심이... 어, 심리 쪽도 관심이 쌓았네요. 그 미술이다 보니까 같이 미술하고 심리를 엮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가죠. 네 시험을 참았고 <웃음> 이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부분들이 여기에서 연계플레스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도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연계플레스를 해가지고 어..핵자를 할리마켓 열어서 그대로 또 이제 그 수익금을또 기뻐 이렇게 하려고 했던데 지금 이제 이 토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 청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이제 네, 청년들이 제가 저 다른 쪽에 학교에 는 심리를 인형하고 꼬아서 지금 인형 나영이랑진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아 어.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누가 빨리 물을 조용히 해 주셔야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진정해 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 이 스포츠 분이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 하시다고 하던데 여, 여기 스포츠 분야골돌골키돌이요 볼게, 이름이 뭐였죠? 돌게임이요 네. 돌게돌고 네. <웃음> 어, 하고 막 이런 거하나봐요 음. 근데 이 페이크가 진정해또뭐였어요그 분야의 센터를 해주실 분들, 한이요 어, 그니까, 음, 스포츠, 볼링, 그니 동아리 같은 거잖아요? 동아리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운동 관련된, 증상도 다, 분들이 간다고, 볼링도 한다고, 뭐, 이렇게 지금 뭐 한다고, 본인들이 모여서, 한다고, 뭐 모여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할거을 하는 하는거더나시는 분들도 왜냐면 누구나 같이 공유된다, 음. <웃음> 뭐 음. <웃음> <왜냐하면, 웃음> <해야> 사이라리가다막 <웃음> <또 웃음> 이게 하시나요 <웃음> 그쪽 분의진 등록돼서 멘토 비디오 해주면 좋습니다 마케팅이나 창업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멘티분들은 구성배열, 고 멘티 멘토, 멘토분하고 구성된 팀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멘토님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다른 멘토 멘티들을 대전에 있는 청년 아니면 충남지역까지도 <웃음> 끌어오셔서 네,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멘토링 활동화 해서 아까 이제 흥미하는 분이 말씀한 지 같이고 협업해가지고 하는 창업 이런 것도 좀 만들어져서 이제 샘플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 씨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혹시 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까 전에 장찬 분이 말씀하신 게 창업하고 협업을 하자고 하신 가지고처에 창업 네. 팀들을 보면 그러지는 않고 토큰님의 네. 정보랑에도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방향이나 저희가 키지가 뭔지 그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맞춰야 아,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공용노동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용노동구의 사업의 최종 목적은 시청업이에요. 입장, 창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원래는 시학계층의 청년들을 잘고해서 이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은 거를 취업을 하고 찾아을 하고 일자리를 얻고 이용객의 최종적으로였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더분명해지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발굴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공고를 해서 모집을 때는 청년들, 청년들을 수를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 거기에는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테고 현재 뭐 무직인 청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도 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본인들이 요청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요청대로 우리가 해서 어, 예를 들면 나는 무직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멘토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어떤 내가 갈 길을 사실 잘 몰랐는데 취업을 했다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서 멘토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 혼자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멘티하고 멘토님이 같이 하고 볼때 하나의 사회적 교육이나 이런 창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와 대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어 정말 바라는거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멘토님들이 막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현재 멘토님 을 하는 와중에 이 멘티가 만족을 하면 거기까지는 멘티가 내가 멘토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 그게 심리적인 것도 가능해요 나는 창업으로 이 분을 만났어요 창업을 만났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머리가 엉자한상황이었는데이 멘토링하고 내가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다른 걸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한 것도 만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부분을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내가 이청년을 조금 내가 병원한 걸로 이런 것들 이끌어져서이 청년이 좀 가는 길에 좀 유아주 역할을 했었으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렌트는 네. 저희 이제 이미 렌트 4국 기초를 돼 있잖아요. 근 그런데 그분들은 그럼 12월달까지 끌고 가는 건가요? 어정담에단임단임이죠그래서 네, 아, 네. 다른 또 렌트를 <웃음> 담고 아니까 담임으로 멘티 담임이 되시는 거고 예. 다른쪽 멘티들이 예를 들어서 멘트 채택된 멘토님한테 지금 뭐 갖고 뭐 멘토링 하고 싶다 하면 또 추천기에 이제 그런 선정을 해가지고 또 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장된 이분들은 이제 사내 이제 오해 를우기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비 차원에서 회의를 어, 저희가 한 번씩 해요. 아. 이렇게 이제 의문별로월한 번씩 회의하시는 분들이. 아. <웃음> 같이 매일 청 하셔도 되고 네, 그누님들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와서 어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주시어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게 예, 레쳐나 하면 그거에 대한 멘토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쪽 멘토님들하고 연결해 주셔도 되고 뭐 이런 역할을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어멘티이하고 이런 의기을 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 방향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셔도 요어 그런 역할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리, 다른 다른 선생님 저예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왜 보통 학생들도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받지 않잖아요.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수업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다니기라도 관리는 해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단, 다른 다른 생한테 수업을 듣고 싶어. 왜 네, 강의를 환경 하는 거예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서울 성... 청연허체 위원으로 이렇게 사실 멘토를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사실 이 청춘 정거장에 만들어진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여기 조성진 교수님도 같은 위원이시거든요. 예. 모든 멘토님들도 이제 각 분과장도 계시지만 아, 어떻게 학교로 보면 교장 선생 같은 분이 또 우리 조성진 교수님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 우리 그 청년협의체위원으로 이제 회의를 서구청에서 많이 하거든요 여러 불가장님들 의견 같은 거 수렴해서 이렇게 막 우리 어, 협의체가 잘 이렇게 운영되게끔 해서 우리 조성진 박사님 교수님 말씀 좀한번 네네네 네네. 네네네 아, 아우 감사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바람이 많아요 네네네 어론계에서 하구요 네. 또 이렇게 멀리또오어가지고 멀리 발걸음을 해서 좀가되겠다 좀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좀 놓고 해드렸니까제 이름은 조성진니다 사실 연동이 되면 저희는아무것도아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리 원장님께서 왜그 말씀을 드렸냐는 게 여기 출범서 그리고 여기 계신 이 업체 선정성 서구청에서 청년 관련 정책들을 많이 관여하는데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면 네, 저희는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원하는 것들에게 심사하고 프로그램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어, 현실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게, 꼬에들이 심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어, 서울청의 전당의 일 역할들을 저희가 할수 있을 거라, 여러분의 팀들이 하시다 보게 되면, 예, 아까 어떤 분이 분이 제 브릿지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가장 크게 그러니까 저희가 본 것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나마 둘씨가 먹히거니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 주시게 되면, 예,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제가 건의결만 드리고 싶은 것은 에, 좀 외란되지만 청년들이 어느 하나 예를 들어 창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창업 전문 매트만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창업하려 아니면 왜 지금까지 직장을 못 가졌는지 아직까지 집을 못 가졌느냐 여러가지 실물들 환경들 위에도 더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멘토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가능하다 그면 청년들이 익명으로 자기 문제를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경험이 있고 도와주는 그런 것처럼 만들 그게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멘토 막 하다 보면, 이거 뭐, 지문 능력 개발이라든가, 다 문화의식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막 서로 연락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소통을 잘 해주시면, 예, 청년들이, 물론, 나, 이런동 문제가 본인인때그런나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면, 그걸 나를 전화한다, 말해줬으면 좋겠고, 예, 청년, 서울청에서 예, 예, 청년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심사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은 주고 싶은데, 몰라서 못 찾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 이게 서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마칠 수 없이 제가 20대와 50대는 에 통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의 공무원들이 현실에 가깝도록 그 정책을 풀수 있도록 저희가뭐 압박이든 협적은 해드릴 테니까 자기가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하시다 보면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정책의 문제, 막힌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 부모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이 아니라서 예산을 지휘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과적으로 협박을 해서 네, 당신이 당신이 한번더 해먹으려면 이런 걸해주셔야 할까? 여러 번더해있습니다 잘좀 써먹어 주십사 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해주신 좋은 회원님, 여성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구청그 협의체 그 위원 분들한테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네, 오셨습니다. 아 이런 회정이 또 있네요. 그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 마지막으로 저희 그 촬영을 해주시는 멘토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그 비대면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을 촬영을 해주시고 또 저희 그 멘토 관련된 거 영상도 직접 그냥 그냥 으로 해서 그 차, 촬영을 해주시는 정진철 멘토님이십니다. 저희가 드론 멘트님 말씀하신 대로 인형통방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좋은 의견이 있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뭐 플랫폼에 인명방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그 홈페이지 만들어 봤는데 그게 많이 올리진 않더라고요. 인형으로 해서 올리면 좀 많이 올릴까 했는데 홈페이지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뭐 인명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여기 건물이 9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웃음> 저희가 <웃음> 그래서 더 함께 하려고 <웃음> 저희할수가 <할 수도 웃음> 없어서 다음 기회또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아우 강골에 대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또그 단독방에 올려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화단으로 보자 이렇게 대면으로 보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고생 <웃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는 어, 한 이렇게 앞쪽 나와 요이